여러분 레고랜드 사태가 경제위기 의 내관이 될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전세계 경제가 점점 더 깊은 수렁 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그 어느 때보다 초긴장상태로 사태를 예의주시 하는 가운데 심각한 악재 하나가 터졌습니다. 이른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장차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라는 초대형 태풍급으로 성장할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김찬의 시사이다에서는 정치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지금 전 세계에 닥치고 있는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대한민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며 강원도 레고랜드발 채권 불신의 여파가 향후 우리나라 금융과 경제 전체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를 긴급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소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현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레고랜드발 위기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오늘 주제로 다루게 된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각 증권사들로부터 레고랜드 건설 자금을 빌리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012년 레고랜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인데 강원도 지자체가 4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같은 대규모 건설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중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먼저 i 원제1차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i 원제1차는 자금을 조달하게 만들어진 임시회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다하게 되면 사라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는 첫째, 모기업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둘째, 따라서 모기업과 달리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돈을 빌릴 때더 유리하기 때문에 흔히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과 자금계획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i1 제1차를 이용해서 증권사들로부터 2,050억원을 빌리는 데 성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레고랜드의 사업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채권이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렸다 는 차형증입니다. 일종의 외상증서로 투자자들끼리 서로 사고팔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권이란 늘 때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을 달아나온 사람이 도피해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듯이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망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 가 2050억 원의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강원도에서 빌린 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신 갚아주겠다고 강원도가 보증을 서줬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인 지자체에서 보증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레고랜드의 사업성은 애초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들은 2050억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서 최고 등급인 신용평가 A등급을 매겼습니다. 그후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강원도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최문순 지사가 선거에 지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새롭게 부임했는데 김지사는 레고랜드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최근의 경제불안과 더불어 강원도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2050억 원의 빚을 떠안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실제로 강원도의 부채는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강원도는 2050억 원을 갚아야 할 날을 하루 남겨두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을 신청하기로 합니다. 김진태 지사가 기업회생이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예상을 하고도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기업회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이 혼자서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법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말을 사실상 강원도가 빚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알고보면 투자자들의 이같은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이 정한 법정 권리인이 기업의 자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빚을 독촉할 수도 없게 되고 자산 이 제값에 팔리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을 100% 온전히 돌려받 지 못할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회생 절차라는 게 사실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비유를 하자면 그야말로 전전긍긍 밤에 잠도 못 자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29일자로 2050억 원의 만기일이 됐고 강원중도개발공사나 강원도는 결국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회생신청을 한 이유는 부실사업을 털어내기 위한 것이고 올해 안으로 빚을 상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평가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0월 5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만든 i1제1차는 신용등급이 a1에서 d등급 까지 떨어지면서 최종 부도처리 가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곳 강원도에서 여기 강원도 만의 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번 일을 투자에 대한 불안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국가와 비슷한 신뢰를 가진 지자체조차 채무에 대한 보증을 보장할 수 없다니 이러면서 경악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죠. 시장은 강원도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그 순간 채권에 대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고 부도처리 수순을 밟은 것입니다. 얼어붙은 자금시장, 경제위기, 내간 우려 이것이 신문의 헤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아이원 제1차 채권의 부도 소식에 자금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조차도 부도가 난 마당에 민간 기업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불똥이 민간 기업으로 튄 것입니다. 지자체 채무관계에 대한 불신은 곧바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금조달 위기는 기업 경영에 치명적입니다.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늘 새로운 돈이 필요한데 바로 채권이 그것을 조달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금리 인상 등의 경제 불황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서 채권 시장이 위축되는 와중에 이번 레고란드 사태로 채권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다 보니 채권 시장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돈맥 경화로 기업들이 돈줄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제때 투자 받지 못하면 빚이 과도하게 증가 하고 심하면 부도이르게 됩니다.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들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중개할 때 사업리스크를 모두 떠안 는 조건으로 자금을 주다려 옵니다. 기업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증권사의 몫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자칫하면 기업에서 증권사 로 증권에서 은행으로 금융업체들 전체의 도미노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얼마나 어려움이 큰지 다음 몇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곧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는 국가우량공기업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탈원전으로 망쳐놓은 이미지도 물론 어느정도 작용을 했겠 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한 한국전력이 부도나지는 않을 것이 뻔한데도 1200억원 가량의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빌리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 채권을 사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1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려 했지만 단한 푼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둔촌주공재건축 역시 7천억 규모의 빚을 새로 돈을 빌려서 갚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레고랜드 사태가 경제 위기의 내관이 될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회사들마다 신용도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상황은 나빠져만 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의 경우 최근 부동산 상황이 안 좋은 데다 건설에 필요한 비용마저 증가하면서 업체들마다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사업자금 조달마저 차질이 생기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자금조달에 실패한 중소건설사들 상당수가 부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이를 저지르고 나서야 뒤늦게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사태수습에 대한 의논을 했던 모양입니다. 강원도가 뒤늦게 레고랜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한 보증채무 2050억 원을 올해 12월 15일까지 모두 갚겠다고 밝혔지만 한번 신뢰금이 간 시장은 회사채 와 다른 지자체의 채권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전시장에 자금경색이 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와중에 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부는 시장안정대책으로 50조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추가로 한국은행이 35조를 더 투입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돈을 투입한다는 의미는 기업들의 채권을 정부와 한국은행이 매입해줘서 자금경색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풀어서 기업의 부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애초에 2,050억원으로 막을 수 있던 것을 무려 85조원이나 들여서 막아 야다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됐다는 데 대한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회수해도 모자를 파내 돈을 푼다는 것이 어떤 위기를 불러올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있었던 와중인데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 이것은 곧 한국은행이 채권 매입을 대신해줘서 그 얘기는 시중에 돈을 푸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실감이 나십니까 금리를 올리고 또 올려도 인플레가 잡힐까 말까 걱정인데 한국은행이 수십조원의 돈을 시장에 풀어서 회사채권을 매입한다면 마치 최근에 금융위기를 맞은 영국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 자신의 공약으로 돈을 풀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결과 파운드와 가치는 폭락하고 국채금리는 폭등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연기금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십억 파운드에 긴급 매입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트러스 총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취임한 지 불과 45일 만에 사임하는 사태가 왜 벌어졌겠습니까? 게다가 첫째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정치 성향을 봐야 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외자유치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 못지 않은 안정적인 지자체의 채권마저도 부도날 수 있으니 당분간 채권을 사선 안 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입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한전 채권, 한국도로공사 채권, 5대 대기업 채권 등 최우량 채권마저 휴지 조각이 될수 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준 것입니다. 셋째, 레고랜드 사태로 주식가치가 내려 가면서 대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 을짤수 없고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줄고 경기는 위축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돈맥경화발 대한민국 금융위기가 올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지자체장의 용감 무식한 결정이 해당 지자체만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서로서로 서로 얽히고 설킨 사회에 살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치 어떤 아파트에서 한 집에 불이 나면 이웃집은 물론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긴급 피신을 해야 하는 상황과 바를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괜히 대통령에게 비판의 화살이 날아가게 마련인데 지금 상황은 가뜩이나 공격거리를 찾고 있는 좌파운동권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고 더 분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태의 전광석화처럼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점이 한 가지 위안이라면 위안일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다수 경제학자들의 평가이고 보면 경제란게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인플레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기업은 물론 우리 개인들에게 고통도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레고랜드라는 채권악재가 터진 것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떤 정치적 주제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오늘의 주제로 다루게 된점 여러분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 개인들도 앞으로 펼쳐질 수년간의 경기 침체에 지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힘내십시다. 여러분 화이팅하십시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